테구리입니다. 뭐? 할로. 안녕하세요, 고근입니다 어, 지금 이제 10월 말이에요. 날씨가 아주 화창한 10월 말. 저는 뭐를 하고 있냐? 자, 이제 10월이면 캠프온에시에서 진행하는 할로윈 캠을 지금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소품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세팅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작년에 사용했던 뭐 이런 컨셉들을 사용하고 이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꺼내 놓고 있어요 재고 랜턴도 꺼내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 마켓에 일단은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할아버지 집사 할아버지도 있고 지금 아직 소품들을 많이 꺼내진 안났어요 이렇게들 세팅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지금 카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골이 해골이 해골이 타 있는데 눈이 번쩍하는 해골입니다. 와! 그리고 마법의 피존. 카트에는 이제 우리 해골이 같이 타고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뒤에는 소품들이 이렇게 아직 많이 실려져 있어요 뭐 해골도 있고 거미도 있고 마녀도 있고 뭐 이게 뭐 이게 달걀 귀신인지 뭔지 이거 아주 작년에 인기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할로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캠프오데시 할로윈 세팅을 다 해보고 행사할 때 다시 한번 영상을 담아볼 텐데요 자 내좀에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마귀할멈이 있어요 기대되죠? 나중에 봤나요 할로윈 영상으로 다시 찾아볼게요 자 오늘 혼자 샤부작 샤부작 꾸며낸 저희 마켓 할로윈 분위기입니다. 가볍게 한번 보실까요? 자, 집사도 있고 유령들도 있고 자. 지금은 재고 랜턴이 요거는 가짜 지만 캠핑 할로윈 캠 때는 호박으로 직접 만들 거예요 이런식으로 아직 해야 될게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내점만좀 꾸며 봤습니다 마켓만 할로윈 캠 할로윈 때 만나요